예 안녕하십니까 법안읽어주는 다시 아씨 긴장했나 보네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법안읽어주는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국민입법청구법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주민 지금까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로 크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민분들께서도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은 법안으로 발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심사 그리고 표결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법안에 주된 내용입니다. 18세 이상의 국민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지지 서명을 하시면 그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181일 이내에 논의를 하게 하고 그 이후에 법사위로 가서 90일 이내에 문의를 하게 한 뒤에 본회의의 상정,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특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지지선명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인데요. 아, 보통 투표권, 정당 가입 연령,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전부 다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선거운동 가능연령이나 선거 가능연령이 가능 다 18세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예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했고요. 왜 30만 명 이상으로 했느냐? 어,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이고요. 핀란드가 이와 비슷한 법제를 갖고 있는데 인구 5만 이상의 지지선명이 필요한데 그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5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명과 50만 명 사이에 하나의 기준으로 30만 명을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30만 명 이상이라는 이 기준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적 요소를 담았어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안 해버리면 그만일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관상임위에서는 180일 이내에 논의를 마치도록 했고요 법사위에서는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일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심사하는 기간을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국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를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국민분들이 원하는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할 수도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통과돼서 국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입법청구 법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